네, 앞서 1편과 2편에서 사이트와의 태그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글이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 중에 전체 사이트 태그와 GA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GTM을 활용하시는 방법과 더불어 Q&A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Q&A 진행 전에 먼저 구글 태그 매니저를 활용한 방법에 대해서 종호님께서 설명 주시겠습니다. 전체 사이트 태그와 구글 애널리틱스에 이어서 구글 태그 매니저를 활용해서 전체 사이트 태그를 하는 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텐데요. 크게 세 가지 확인해 줄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구글애즈 전환 태그가 적합한 트리거와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전환 링크가 구글애즈의 전환 태그와 동일한 트리거 혹은 모든 페이지 트리거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구글 태그 어시스턴트 혹은 개발자 도구의 콘솔을 통해서 데이터 영역에 전환 태그 정보가 잘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구글 태그 매니저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다음은 이 각각의 절차에 대해서 스크린샷을 보면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 태그 매니저의 첫 번째 페이지에서 좌측 중간에 있는 개요 밑에 탭 태그 태그를 눌러주시면 각각의 태그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태그 페이지로 움직이신 이후에 새로 만들기를 누르신 후, 태그 구성 위에 연필 버튼을 누르시면 태그의 종류를 설정해 주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태그 유형을 컨버전 링커를 선택해 주시고, 한글로는 전환 링커가 되겠습니다. 사용하시는 언어 환경에 따라 적합한 태그를 골라 주신 이후, 아래 밑에 트리거 항목에 똑같이 연필 항목을 누르시면 트리거를 설정해 주실 수 있을 텐데요. 이곳에서 모든 페이지 혹은 설정해 두신 개별 트리거를 선택을 해주신 이후 이름을 설정해 두신 후 저장을 눌러주시면 전환 링커 구현이 완료되게 됩니다. 앞서 2편에서 태그 어시스턴트 사용법에 대해 안내드리기로 하였는데요. 지금부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롬창에 구글 태그 어시스턴트를 검색해주세요. 검색 결과로 구글 태그 어시스턴트 확장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후에는 모든 태그 작업을 완료한 웹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접속하신 이후에는 태그 어시스턴트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밑에 이네이블이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되실 텐데요 이네이블을 누르시고 웹사이트 전체를 새로 거침 한번 해주세요 이후에 다시 태그 어시스턴트 아이콘을 누르시면 웹사이트에 삽입되어 있는 태그들이 쭉 나열이, 되게 되, 나열이 되는데요 색깔로 어떤 태그들이 제대로 파이어링이 되고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으십니다 초록색과 파란색은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라는 뜻이고요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표시될 경우에는 태그가 아예 활성화되지 않거나 혹은 삽입에 문제가 있는 것이오니 웹마스터 분이나 개발자 분과 수정을 함께 하셔야 됩니다. 태그 같은 경우는 아주 사소하게는 괄호 하나 때문에 읽히지 않는 경우들도 있, 있으니까요. 태그 작업해주실 때는 조금 꼼꼼한 작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저희가 추천드린 태그 어시스턴트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태그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어있는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마쳤는데요. 저희의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해하실 법한 질문들을 저희가 몇 가지 추려와 봤습니다. 조훈님과 함께 Q&A 섹션을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전에 사용 중인 전환 태그들은 다 교체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조훈님이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이전에 사용 중인 전환들을 반드시 교체해 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웹사이트에 스크립트를 많이 삽입하는 것은 웹사이트가 무거워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G-TAG는 해당 부분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로 G-TAG 하나만으로 구글 레즈, 구글 애널리틱스, 그리고 GTM 등을 활용하실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기존 태그를 G-TAG로 대체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GA에서 예전에 발급받았던 GA.JS를 사용 중이라면 여전히 지속 가능하게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예전에 발급받은 GA.JS를 사용 중이시라면 전환 추적이 불가능해집니다. GA.JS는 자바스크립트의 구현 방식이 서드파티 쿠키를 활용하여 추적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ITP의 영향을 받아 정확한 저장 저, 전환 추적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의 새로운 G태그, 혹은 애널리틱스 JS로 대체를 하셔야 정확한 전원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네, 종훈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구글 애널리틱스랑 구글 에즈를 연동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계정들끼리 연동해야 되는 것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이전 애드워즈에서 발급받으신 태그들을 단독으로 사용 중이신 경우 반드시 활성화된 GA 속성과 연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구글에 즉 관리자 계정을 사용 중이시라면 관리자 계정과 해당 구글 애널리틱스 계정을 연동을 하신 후 교차 계정 전환 추적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차 계정 추적 활용에 대해서는 앞서 2편에서 설명드렸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사이트 와이드 태그 관련한 내용들은 모두 전달드리게 되었는데요. 만약 영상을 보시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문의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구글 광고 지원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